어 이런 얘기 가끔 들어요 그렇게 뉴스킨이 좋은데 왜 광고 안 해? 어. 맞아요. 네, 광고를 해야지 그렇게 응. 좋으면 응. 이런 얘기 듣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저도 밖에 나가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럴 때마다 똑같이 앵무새처럼 하는 대답이 있는데 우리 사장님들 한번 들어보세요 어, 이런 미스트라는 제품이 있다고 쳐보고 이 미스트 안에 들어가는 원재료가 이 화장품 안에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피부에 실제 닿는 거얘 금액이 어, 원재료 값이 천 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보자고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화장품의 진실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이 화장품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여기에 샘플을 하나 똑같이 만들어요. 그러면 이 샘플이 똑같이 찍히는 순간 이 화장품 값이 9배가 상승을 해요. 그럼 1,000원짜리 제품이 어때요? 9,000원이 됐어요. 이 9,000원인 상태에서 우리 TV나 잡지나 화장품 광고 보면 거의 탑 아이돌들이나 굉장히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광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만큼 광고비도 비싸겠죠. 그러면 이 화장품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그런 연예인들이 광고를 하면 또다시 가격이 9배가 상승을 합니다. 그럼 1,000원짜리 화장품이 샘플을 찍으면서 아홉 배가어서 9,000원이 되고 또 연예인이 광고를만 하면서 아홉 배가 떼면서 8만 1,000원이 돼요. 나는 이 안에 바르는 화장품은 1,000원이었는데 내가 구매할 땐 8만 1,000원이 되는 거죠. 근데 안에 바르는 미스트 내용물 달라졌나요? 똑같습니다. 이 뉴스킨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 원재료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네가 썼을 때 진짜 실제로 좋아서 입소문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우리 제품에 투자할게 대신 이런 광고 하지 않을게 하는 회사예요 광고로 들어가는 비용이랑 내가 바르는 화장품의 질이랑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우리 백화점에서 제품을 한번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백화점에서 내가 100만 원짜리 제품을 사게 되면 백화점에서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40만 원, 40%를 백화점에서 가져가게 돼요. 이게 백화점 마진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60만원에서 뭐 직원 월급 들어가고 관리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가면서 고 굉장히 많은 유통 과정을 겹치게 됩니다. 뉴스킨은 이런 거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 제품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뉴스킨은 진짜 제품만 투자하겠다. 어, 맞아요. 어, 제, 정말 좋은 제품 을 만들기 위해서 제품의 질과는 상관없는 돈을 쓰지 않겠다. 라는 거죠? 네. 보통은 로드샵비, 응. 광고비, 유통비 이런 것들을 안 하겠다는 거죠. 어, 맞아요. 보통 로드샵 같은 경우도 강남역을 나가보면 강남역의 로드샵들 전부 다 마이너스거든요. 어... 응. 근데 그 강남역에 그런 로드샵을 만드는 이유는 가장 유동기구가 많으니까 거기에 많은 광고 효과를 내는 거래요. 그래서 그런 로드샵비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얼마 전에 뉴스킨 회장한테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과거에는 뉴스킨을 잘 몰라서 어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제품을 유통해왔지만 이제는 뉴스킨 시장이 많이 커졌고 뉴스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일반적인 다른 기업처럼 광고도 하고 로드샵도 만들면 지금보다 더 빠르게 많이 성장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뉴스킨 회장이 굉장히 화를 냈어요 우리는 앞으로도 여태까지도 그랬지만 모든 돈을 제품을 투자하는 데만 쓰겠다 라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얘기고 그 인터뷰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질의 이런 정도의 제품을 쓰려면 한 10배 이상의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쓰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정말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쓸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고 이게 뉴스킨의 위대함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광고 없이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의 뉴스킨 시장이 생겼다라는 것 이번에 뷰티디바이스도 우리가 1등을 했고 뉴스킨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 많다는데 한 번도 광고하지 않았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아, 요즘에는 광고 안 한다, 유통 없다 라고 하는 회사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회사들을 보면 우리 광고 안해 라는 거를 광고하는 회사들이 되게 맞아요. 많아요 네. 우리 진짜 광고 안 해? 그걸 광고해 음... 근데 진짜 뉴스킨처럼 100원도 광고 안 하는 회사 예를 들어서 다른 네트워크 중에 아메이도 광고하죠. 애터미도 네트워크인데도 불구하고 광고비 쓰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자료 보시면 뉴스킨은 100원도 광고비에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100원도 조차도 제품과 상관없는데 돈 쓰지 않겠다. 이게 뉴스킨의 철학이고 그걸 이해한다면 정말 이게 감동으로서 제품을 쓰게 될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혜택 받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건 우리가 광고하지 않지만 한국에 있는 소비자, 미국에 있는 소비자, 일본에 있는 소비자, 뭐 기타 등등 전 세계 54개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우리가 똑같은 제품을 쓸수 있는 건 광고 한번 하지 않고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이 제품이 퍼져나가게 된 거잖아요 그거 하나만 봐도 이미 이 뉴스킨의 제품력은 입증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ты с 최고